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 입니다 오늘도 리플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가장 최근에 올려드렸던 리플 관련한 영상에서 큰 변동성 동반해서 어, 주의를 그때 음, 드린다고 어,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거의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그런 비트 차트를 리플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350원 돌파에 따라서 어, 상승 그리고 어, 340원 이탈에 따라서 어, 하락 양방향 모두 큰 변동성이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350원 그리고 360원 지금 박스권 쳐원은 가격들이 이제 차례대로 350원 360원 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차례대로 이 강한 저항선이었던 350, 360선 이두 어, 선을 강하게 뚫어지면서 결국에는 강하게 응축되었던 이 변동성들이 변동성들이 결국에는 위로 발현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변동성 관련해서 보여드렸던 지표가 바로 볼린저밴드였는데요 볼린저밴드 12시간 봉차트에서 아주 강력한 스퀴즈가 만들어졌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스퀴즈 라고 하는 것은 볼린저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렇게 만나면서 만나면서 다시 어 이렇게 그, 만났던 상하단선이 강하게 위아래로 다시 벌어지면서 큰 변동성을 갖는 그러한 현상을 스퀴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스퀴즈, 스퀴즈. 이거 뭐 쥐어 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스퀴즈, 스퀴즈 번트 할때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스퀴즈 현상이 만들어져서 일단은 변동성 주의를, 어, 그때 방송에서 다뤘던 거고요. 어,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확신을 못 가졌었습니다. 어, 위냐 아래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가졌었지만 어, 결국에는 일단은 그 단서 조항들을 달았잖아요. 320원, 340원 이탈 또는 350원 돌파에 따라서 이제 양방향에 따른 어, 변동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어, 위로 강하게 뚫어진 모습입니다. 위로 그래서 350원, 360원 차례대로 돌파하는 순간에 이제 조금은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강하게 상승을 했다 아 근데 52%까지 0 5 상승을 할 줄은 몰랐네요 52%까지 상승을 할 줄은 몰랐고 아무튼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상당히 조금 경이롭습니다 경이롭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조금은 어,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 큰 관점을 토대로 어, 밑에다 깔고 어, 향후 약 일주일, 어, 일주일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기 전략, 중단기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어, 4시간 봉 이하에서의, 어,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가격선들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가격선들. 자, 지금 현재, 어, 저항을 받고 있는 가격이 516원, 어, 516원 부근이죠. 지금 가격대 자체가 여기 마찬가지로 자 일목을 좀꼭 끌게요 어. 돌린점면 누가 끄자 자, 자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강력하게 만들어졌던 어, 이러한 구간, 구간에 해당되는 강력한 저항 영역에 어,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516원의 저항을 못 넘고 종가가 516원 아래에서 어,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죠 어, 그 이유는 지금은 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저항 영역대 어, 매물대에 의한 저항 영역대가 어, 현재는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조선이 조금 복잡해서 그러는데 이거를 라인 차트로 보면 은 어, 조금 깔끔하게 나옵니다 라인 차트는 해당 캔들의 종가만을 이어 그은 선들이고요 음, 이런 선, 이러한 선들, 이러한 선들을 그어서 결국 396원 516원 이렇게 어.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선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516원을 조금씩은 넘고 있긴 한데 결국 고가 기준으로 넘었어요 꼬리 기준으로는 넘었기 때문에 어, 저기에서 이제 지지를 어느 정도 좀 받는다 어, 아니면은 어, 사, 적어도 496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어, 그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616원 그리고 647원 어, 이러한 가격들이 이제 다음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 일단 이렇게 가격선들 어, 수평 가격선들 위주로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 하락을 조정을 어, 보고 그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씩은 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간 봉 차트에서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동일한, 동일한 상승 파운드 을 그리면서 결국 채널 관점에서, 이렇게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이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이 결국 채널 안에서 세 번을 터치했어요. 세 번을. 세 번을 터치했으면 우리가, 패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어 특히 하모닉 패턴에서 3 드라이브 패턴 이라는게 있습니다 3 드라이브 패턴 3 드라이브 패턴은 어, 이렇게 상승 중에, 상승 중에 상향 승 중에 상 채널 상향 상승 채널에서 어, 고점을 3번 터치한 이후에 결국 이 채널 이탈하고 어, 결국 이 추세가 어느정도 마무리된다 이러한 추세, 전환, 추세 전환형 추세 전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추세 전환형 패턴, 하모닉 패턴 중에서 어, 3 드라이브 패턴이 조금은 의심이 우려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516원에 다시 좌 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어, 다시 다시 이 하단선을 어, 하단선에 닿게 되면은 닿게 되면은 조금은 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를 이 채널 안에서 한번 찍은 거냐 안 찍은 거냐 얘로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얘가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 둘셋 결국 어, 세 번의 <웃음> 어, 세 번의 파동이 세 번의 그 채널 상단 터치하는 그 파동이 나온 거라고 볼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다음 셋 어, 이렇게 가는 파동이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더쏠수 있다 한 번은 더쏠수 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비트도 그렇고 알트도 그렇고 어, 조금 업슛 어. 업슈팅이 나왔는데 어, 마냥 좋다고 볼순 없어요 이제 조금씩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고 해도 타겟 자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타겟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대략적으로 비율 피부나 치안로안 그, 안 그을게요 어. 6.18 저돌림 1.27 연장 6.18 저돌림 1.27 연장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얘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얘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한번더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번더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가면은 아까 가격 체크해 드렸잖아요 가격 안 나오네요 496 516요 아이들 그리고 아까 찍었던 고가 536원 536원 뚫으면은 이제 어, 이런 채널 안에서 다시 다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은 조금 관점을 두가지로 조금 경우의 수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채널 상단을 찍고 어,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515, 490, 495 495 어, 이러한 가격들이 지지선이 되어서 어느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것이냐 아니면은 어, 결국에는 목선을 만들고 다시 이탈하는 그런 추세전환형 패턴을 만들 것이냐 어, 이런 관점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 지금 슈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된 것이라고 보게 되면은 어, 515가 강력한 저항선이 되고 이제 494, 어, 495죠 495의 어, 이탈 여부에 따라서 이제 추세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가 위냐 아래냐 보기가 어, 애매하죠 애매해요 애매한데 저는 일단은 어, 저는 일단은 이채널은깰것 같아요 네, 한번 더가 한번 더 가든 아니면 지금 당장 이렇게 내려가든 495 까지는 다시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95 그래서 어이 두가지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이렇게 가는 거랑 뭐 이렇게 가는 거랑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결국에는 495 까지는 오지 않을까 네, 495 까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495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어, 그거는 조금 더 그때 당시 당시점에 흐름을 조금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조금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어, 2 3 6선에 지지네요 495가 어, 236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흐름이 쭉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 지금은 요 지점에서부터 상승의 흐름이 쭉 이어진 거기 때문에 피보나치 비율을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를 끝 이렇게 본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495가 피보나치 선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2,36 선이었어요 236. 그래서 2,36 선의 지지를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이제 추후 시나리오가 갈리는 거죠 어, 추가적으로 더갈 거냐 어. 다시 한번 이 고점 타겟을 도전으로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살짝 반등 후에 516 넘지 못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어, 조정을 만들고 어, 382선을 만나러 갈 것이냐 이러한 어,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어, 이번 주내 흐름은 자 515를 다시 한번 돌파해서 536을 가느냐 이거에 어, 대한 관점 그리고 시나리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어, 추가적으로 더 가더라도 다시 채널을 깰 거라는 어 그러한 관점이 일단 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495 어, 495를 깰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어, 상당히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관점이 상당히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들 아까 두 가지 관점 말씀드렸던 거 어, 이렇게 한번더 갔다가 결국에는 5협6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와서 어, 다시 이 채널 이탈하고 어, 515 지지혁인 어, 그 다음 495 가는 거그 다음에 어,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의 저항을 넘지 못하고 다시 495 가는 거 어, 이러한, 관점, 이러한 관점이 어, 줄을 잃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어, 이러한 분석 자체가 뭐 정답은 아니겠죠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어, 그 썸나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은 경우 수를 다 나눈 다음에 그에 따라서 다 어, 각각의 대응 방안을 정하는 게 전략이죠. 이거는 뭐 무당 제가 무당도 아니고, 그렇 어, 예측을 한다고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의 효용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나리오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시나리오대로 각각 대응 전략을 짜서 대응 실제로 실체를 하는 것이 올바른 트레이딩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리플 대응 전략 이렇게 알아봤고요. 어,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은 다음에 더 어, 퀄리티 있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